고맙습니다. 토론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방희승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4일이고요. 거제 이구역메이카운티가 모집 공고를 오늘 아침 부산일보 조간신문에 냈던 그런 하루입니다. 먼저 그제이구역은 어디에 있냐 했더니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고요. 제가 그제이구역에 2016년 6월 23일부터 그제 이 구역 앞에 개업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요 관리처분이 2016년 5월 4일날 났었어요 그리고 6월 23일날 제가 그게 개업을 해서 음, 2020년 3월 11일까지 그제 이 구역 앞에 레이카운트 앞에서 사무실을 하다가 지금은 대윤동에 와 있습니다 늘 해마다 오래 한다, 오래 한다, 많이 기다렸었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게 드디어 이제 일반 분양을 했고, 음, 최근에 이제 그제 이 구역은 가장 고가로 거래된 게 대략 한 10억, 한 3천 정도? 요 정도 선에 이단지의 고청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어, 이 레이 카운티는 지금 아마 원조업원 분들이 어,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관리처분 후에 아직 입주권 상태에서 안 팔고 가지고 계신 분이 몇분 정도 계시냐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이후에 들어오신 성계조합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택이 있어서 비과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팔고 싶어도 조합원 입주권은 세금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양도세 구간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서 물건이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물건이 없다 보면 거래가 어쩌다 하나씩 나오죠 이렇게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게딱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시세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고 주변에 어, 사진 못볼 클래식이 이미 10억 2천 넘어 실거래가를 또 찍었어요 같은 비슷한 비교군의 평형이 그러다 보니 어, 이 동네가 이미 어, 대장꺼들 아파트는 10억 묶는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 보면 거제기 입지 좋잖아요. 여기 사무선이고 어, 여기 또 거제 해마 지역의 더블역세권에 세대가 거의 4,470세대급이 들어서니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이런 입지가 이미 거래된 거는 10억 넘어 거래가 된 것도 있고 주변 시세도 이러다 보면 아, 포양가가뭐한 7억 전후점은 살만하네 그냥 이렇게 그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빨리 뭐 들고 계신 입주권을 어, 팔 수도 잘 없지만 이렇게 분양이 늦어지고 진도가 딜레이 되다 보니 장점이 주변의 시세들이 이렇게 10억 넘는 게 이제 어, 이런 제이시대와가 있다 보니까 어, 조정이 불린 후에 또 일반 분양을 하는 이런 행운도 따라 있고 그러다 보니 분양을 7억 넘게 7억 0벌기에요이 단지에 가장 알아래 일반 분양가 고가가. 확장까지 더하면 거의 7억 5천선이 되겠죠 이 정도 금액으로 분양을 해도 분양이 뭐 완판이 안되겠나 이런 분위기가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어, 이걸 기본 베이스로 제가 한번 거제 이구역 앞에 또 오랫동안 있었던 부동산이기도 하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형 3구역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반 분양권을 전매 제한 전에는 어그 6개월 후에 오는 전매가 풀려서 거래가 가능한데 전매 제한 전에는 일절 거래 자체를 안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입지에 도움이 좀 되시라고 한번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어, 먼저 분양 일정은요. 거제 이구역은 어, 청약 그, 특별공급이 언제냐 하면 9월 24일입니다. 다음주 목요일이네요. 그리고 1순위는 9월 25일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8일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전화질문이 뭐였냐면 그제 이 구역을 이미 가지고 계신데 어, 레이카운티 하나를 청약을 할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 요거는 2018년 12월 12일 그 이후에 어 신규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은 그 자체가 1주택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날짜 이전에 어, 매수하셨던 분들도 승계조합분 분들, 승계조합분 분들은 안전하게는 건물이 철거가 된그 입주권을 사신 분은 어그 자체가 이제 또어 청약이 가능해요.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관리 처분 전부터 사셔가지고, 이제 내 이름으로 관리 처분을 받았다든지, 어, 그런 분들은, 어, 그 일반 세대원은 청약이 가능한데, 그 해당 당사자분은 그 자체가 일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구역 안에, 당첨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또 하나 더 받으면 한 구역 안에 이중당첨이 되는 그런 또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어 24일이 이제 특별공급이고 1순위가 25일이니까 그 전에 국세청이나 국토부나 이런 국세청에 전화를 하시든지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구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부적격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도 법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 무조건 됩니다라고 답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입주권 관련은 여쭤보면 잘 아시는 분도 또 많이 없어요. 어, 저는 들어 2018년 여기 10월 10일 전에 사셨고, 어, 그 이후에는 현재 철거가 되면, 그, 청약을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답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견해가 많아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아까 이제, 요거 여러 분들 제가 오늘 질문을 했어요. 다 모르시더라고요. 어, 건좀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요 어, 그게 이제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제 청약을 이제 하는 거죠. 청약을 할 때, 어, 우리가, 거제이 구역은 단지가 어떻게 되냐 이랬더니,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요 밑에가, 어, 종합운동장역이에요. 여기가. 종합운동장역이 여기구요. 그다음에 여기 월드 그 어, 대우 월드마크고요. 여기가 장신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홈플러스.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부산어려원이 있고요. 어, 옆에 삼성그린코와 대우그린 그 옆에 부산어려원. 그리고 더 넘어가면 성지곡수원지뭐 어린이대공원 이런 곳이 연접해 있고 초업이죠 넘어가면 요리로 넘어가면 어, 한화정을 지나서 이제 서면으로 갈수 있는 그런. 그게 길이 나오고 어, 여기 5단지 옆에는 해마지역이 있습니다. 해마지역은 동에서는 한 코스만 가면 요동역에서 1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어, 단지는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는데 물론 2단지를 가장 입지를 좋게 보죠. 2단지의 조합은 풍, 어, 일반 분양가 일반 가장 고가는 7억 1,100입니다. 확장이랑 옵션을 더하지 않은 금액이 1단지는 어, 금액이 6억 6400이 가장 알알에 높은 금액이고요. 그다음 3단지는 6억 1500이에요. 금액이 그리고 4단지는 5억 7 9 0 0인데 여기 1단지와 어, 2 4단지, 2단지와 4단지의 조합은 아유, 일반 분양가의 어, 가격 차이는 같은 알알끼리 비교를 하면 1억 3 2 0 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다 똑같이. 이 레이 카운티 안에 그냥 입주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가 자체가 1억 3,200 정도의 갭이 있어요. 동네 대미 아이파크가 1단지와 그 동네, 그렇게 동네 근처에 3단지와의 갭이 가장 큰게 1층과 3단지 RR과의 획이 1억 2 0 0이었어요그거는 같은 RR끼리 비교한 게 1억 3천 2백이에요. 그럼 4단지 1층 분양가와 어, 2단지의 RR 가장 좋은 로얄등 로얄층과 비교를 할 때는 1억 3천 2백보다 더난다 소리죠. 그럼 1억 5천도 된다 소리죠. 가격 차이를 굉장히 너무 심하게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이런 것 같으면 어디 살아도 레이카운트에 사시는 거예요. 다 같은 뭐, 커뮤니티 이용하는 걸 누리고요. 어, 그런 것 같으면 어, 사단지를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어,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큰 차를 많이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 단지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좋지만 그 가격에 대한 그 메리트가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성비가 4 단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레이 카운티의 부대 시설은 커뮤니티는 단지별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1 단지에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커뮤니티들이에요. 어, 웬만한 그런 어 대단지 아파트에 커뮤니티 사우나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골프연습장 다 있습니다. 휘트니스 다 있고 지엑스룸 뭐 카페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최근에 짓는 데는 독서실, 도서관 다 들어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단지에는 다른 데와 특화된 그런 커뮤니티는 어, 이단지에는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개 레인이고요. 그리고 유아풀이 있고 수영장이 있다 보니 당연히 사우나가 같이 따라가 있고 어 그리고 어 물론 도서관, 독서실 다 있고요. 어, 그리고 히트니스 있고 골프 연습장 있고 카페 있고 기초 기본이죠. 수영장만, 사식동에, 최근에 들어선 그런 아파트에는 수영장이 들어있는 건, 그래도 그제 이 구역이 좀 유일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옆에, 어, 당연히 종합운동장역에, 사식 수영장도 있고, 곰돌이 수영장에, 거기도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시립이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부 생존 수영이, 의무화되어가 있죠. 자녀들한테. 어, 그럴 때, 팀을 짜서 애들, 어, 수영과에 시키고 이러기에는 그 그제 이거 이게 굉장히 좋은 듯이 보입니다. 어, 그런 부분은 조금 차별화돼 있습니다. 수영장이. 마찬가지로 3단지에도 사우나 다 있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독서실 도서관, 어, 그리고 카페, 피트니스 GX 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4단지는 약간은 조금 경상도 말로 조금 짜칩니다. 왜냐 이게 샤워장이에요 샤워장 골프연습장 있고 히트리스다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 사우나가 아니고 그냥 샤워시설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독서실 뭐 도서관 그 정도가 다 해요 카페 없습니다 수영장 없고요 사우나 없습니다 사단지의 어, 산무 산무 커뮤니티가 아까 금방 그런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날 새야 되겠죠 <웃음> 짧게 짧게 어, 단지 잠깐 조감도에 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단지 조경이 굉장히 고급화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각 단지별로 어, 이런거는 또 레전 그 입에 익은 게 레전드네요 <웃음> 레미안이더잘 짓죠 어, 잘돼가 있습니다 음그 다음에 음. 어, 이거는 이제 단지 배치도인데요. 단지 배치도는 어, 거제이 구역은 어, NS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꼭지점에 84B 타입 이 있는데, 84B 타입의 여기 꼭지점이 전부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동남, 남서 이런 방향으로 배치가 다 되어 있고요. 어, 동강 거리가 거제이 구역은 어, 금폐율이 낮은 편이에요. 다른 구역에 비해서. 그, 동간거리가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런 사이사이 이런 금폐율들이, 어, 좀 안정적으로 동간거리들이 잘 그게 되어가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가 있는데, 그래도 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중앙검장이 들어오는 표시요 어, 단지 안쪽부로 보는 뭐 10층이나 저층들은 단지 안 조경을 누리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일조권은, 어, 단지 안에 보는 쪽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커뮤니티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커뮤니티는, 어, 요 밑에 있는 요, 요 동과 위에 있는 요 동,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동과 용 위에 있는 요 동, 어, 건물 한개층만큰 단차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지붕이 용위의 아파트 요 동의 어, 마당이랑 같은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보면 커뮤니티인데 뒤쪽은 주차장이 되겠죠. 어 그것처럼 어, 커뮤니티는 3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어, 단차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동과 밑에 동은 건물 한개층 높이만큼의 단차가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각 단지마다 어린이 집이다 이렇게 꼭꼭이 어린이 집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어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부지가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일반 분야는 그 사고 타입 비몇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어, 여기가 동 남쪽이니까 거의 동서양입니다. 요 타입은. NS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그 이쪽에 사단지가 3, 4, 5, 호 라인 어, 여기는 이제 화지산표가 나오죠. 화지산표가 나오면서 어, 이 가로질러서 이렇게 전철을 오면 거리가 멀지 않고 그렇게 뭐한한 한 5, 6분 거리 정도는 401동 정도는 전철이 다지는 거리입니다. 물론 그 1, 2라인은 1동은 아, 1라인은 동남양인데, 요건 3단지 쪽에 표가 나와 있겠죠. 조용한 숲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4단지 401-2-34동에, 어, 3, 4, 5라인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5구 타입은 2단지에는 없습니다. 2단지에는 없기 때문에 1단지에 있는, 어, 여기 뭐, 1, 어, 3호 라인. 아, 1, 2라인 은 5구 타입입니다. 1, 2라인. 어, 요런 라인들. 108동에, 뭐, 또, 여기, 1호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겠고요. 오구타입의 연한 살색이죠. 이런게 이제, 오구타입입니다. 이런 그, 전남향은, 어, 오구타입의 전남향은, 유일하게, 레이 카운티에, 전평양을 통틀어서 전남형에 가까운 거는 오구타입의 백구동 이게 유일합니다. 요 건너편에 이제 아시아드 그 홈플러스가 있다고 그랬죠. 오구타입 중에서는 분양가가 또 백구동이 가장 높아요. 어, 그런 입지에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어, 8사타입이지만 어, 307동에, 유일하게 307동에 어, 3, 4라인, 이두개 라인은 동서향입니다. 방향이 아마 어, 8, 사타입 분양가 중에서는 이두개 라인이 또 가장 쌀 거예요. 분양가가. 대신 얘는 또그 해마 지역에 가깝습니다. 어, 그런 장단점이 있고 어, 그래도 앞, 뒤로 이렇게 표를 또 비켜서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파란 아파트 5층짜리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거제 아시아드 어, 상용 플래티넘 지역주택조합이 여기 이미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쪽가이로 있기 때문에 여긴 잔잔한 빌라촌들이 있거든요. 아유, 요, 가쪽 봉은, 어, 사무성, 그 운동장역과는 멀지만, 동해성과 가깝고, 그래도 오히려 여기 상용 플래티넘, 지역주택조합 요 아파트에 간섭을 덜 받는 데는, 오히려 306봉, 뭐, 7동, 요런 건 간섭을 좀덜 받습니다. 이 앞쪽 봉에, 어, 상용 플루티넘의 간섭을 많이 받는 건 303동 1, 2라인, 304동 1, 2라인은 오히려 요 상용의 간섭을 좀더 많이 받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구타입 중에 요 310동이나 9동이나 요거는, 어, 또 그래도 커뮤니티 동이 가깝고, 어, 그래도 적당히 뭐동해성과 오히려 요 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포장가가 어다 차별화돼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랑 여기랑은 1억 3천 2백의 갭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은 여기 아까 6억 6천 4백이었죠. 여기 7억 천이었고요. 000, 어 대략 한 4, 한천 정도. 그다음에 1일상단지가 대략 또한 4, 5천 정도 갭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2단지와 3단지 사이도 1억의 갭이 있거든요 집값 1억 사게 살면서 그냥 3단지 살래 이러면 괜찮아요 3단지도 괜찮거든요 어 그런 그 가격 면을 두, 같이 두고 입지를 분석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구조를 잠깐 짧게 한번 훑어볼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갑니까 <웃음> 4구 타입은 그냥 방두개 짜리에요. 방두개 짜리. 방두개 짜리, 그냥, 어, 싱글족. 싱글족들은, 뭐, 방큰거 필요 없다. 이럴 때, 그냥, 보안 괜찮고, 어, 오히려 뭐, 잘 그거 돼 있는, 작은 타입 살래. 이러면, 4구 타입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대표적으로 5구 타입. 24.6평 정도 되죠. 이게. 어, 요거는, 어 아까처럼, 이 단지에는 없습니다. 요 타입은. 이 단지에 없고,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부서가 이게 제가 아까 2016년 5월 4일 날 관리처분이 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중간에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설계를 고급화하고 커뮤니티를 어좀 상향해서 고급화하고 커튼룩을 적용한다든지 뭐 없는 조식 서비스를 변경해가 있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요. 물론 이거는 사업 시행 인가 당시 때 이렇게 마무리 했던 설계니까 굉장히 올드한 설계, 올드한 설계 그렇죠? 어, 지금, 사업식 인간하고 나서 한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조합은 분양가 대비, 조합은 분양가는 평균 950에서 970이거든요? 3억 2300이 평균 분양가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 평균이 1810만원 수준이잖아요. 가격을 이렇게 높여서 비례율이 최하 150에서 뭐 많게는 200% 사이까지 비례율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례율을 이렇게 돈으로 받아가고 이런 거를 작전을 할 것보다 관리처분하고 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그냥 비례율에 돌려받을 돈을, 돈을 이렇게 설계 변경이나 이런 데 투입을 해서 제대로 포벌 구조를 지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 아빠는 그 조합장님이 이렇게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그 4년 동안 제가 볼땐 별로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원들도 너무 다들 양반이어서 그전 조합장대에는 조합이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많이 내지를 않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홀로 온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구조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 이게 스리베이 구조가 이렇게 난이세 칸이잖아요. 그럼 요 앞에는 요세 칸에 대한 뭐~ 서비스 면적 요것만 실내 구조에 넣을 수가 있어요. 분양 면적 5, 구요 안에는 포함을 안 하고 넣을 수가 있는데 넣을 수 있는 칸이 세 칸뿐이잖아요. 포배 구조면 한 칸이 더으로더 생기는데, 요게 다른 포배 구조로 설계 변경을 했다면, 요 면적이 바뀌어서 안에, 어, 펜트리룸도 되고, 알파룸도 되고, 브레스룸도 하나 더 생기고, 이런 공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공간을 가져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리베이로 분양을 하게 되면, 용 빼는 재주가 없는 한은 못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보편적인 7호나 8사나 똑같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8사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어 그러면 청약은 어디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어, 여기 체크되는 이게 전부 8사예요. 8사 A는 2단지에는 요 뒤쪽 줄에만 있어요. 267. 5, 6, 7, 8, 똥은 여기에만. 그리고 저청은 조합분들이 저청 우선 배정을 해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어, 근데 8, 4, B는 나중에 밑에 내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8, 4, A는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의 분양가는 무지막지 다른 요 단지보다는 갭이 크더라도 나는 이 단지에 무조건 들어갈래 이런 분은 오히려 84A보다는 84B를 조금 공략을 해보셔야 되고요 84A 구조 잠깐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베이 같으면 이렇게 4개의 공간 중에 하나가 아, 알파룸이나 드레스룸으로 들어오는데 이 공간이 없다 그랬죠. 스리베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요게, 어, 동네 라면 아이파크는, 어, 세탁실이 안방 머리장 앞에 와가 있었어요. 근 이거는 그래도 세탁실은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탁실은 요 다현도실, 여기 뒷바란다로 들어갈 것 같고요. 뒷발코니로. 그래도 앞에란다가 반듯하게 활용도가 좀 높아 있고, 실기실이 기방 뒤쪽에 있어요. 이실외기실의 활용도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이게 뭘 넣으면, 방에 이렇게 창고처럼 설수 있는 공간하고, 이 공간이 다용도실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이 전체 공간이 있으면, 이 활용도가 훨씬 좀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은 조금은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오게 티를 잡자고 하면, 어, 여기, 이 여기가 이렇게 볼거로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죠. 주방 모양이. 시선을 딱 놓고 보면, 거실에서 주방 쪽을 딱 본다. 그럼 여기에 시선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여기 음식 하다가 탁 돌아서면 엉덩이 그냥 받칠 것처럼 돌아서면 공간요 면적이 굉장히 좁고느껴서요 시선이 여기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어, 대형모데 캐슬 레전드에도 84A 타입 구조가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84C 타입 구조는 이게 이렇지가 않고 그냥 시선이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어, 그게 선호도가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집을 이렇게 보여주고 건유를 해드리면 쓰기에는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어, 이쪽에 또 다용도시를 잘 활용해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에 내놓고 써야 될 그런 공간들도 많거든요 어, 공기 차가운 곳에 내놓고 써야 될 어떤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주방은 어, 그렇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어, 구조는 팔상형 여기에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세면기 욕그병기그 다음에 샤워 부스가 있는데 오픈타입은요 샤워 부스는 없어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어, 욕조는 같이 있는데 어, 그런 소소한 차이들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판상형이니까 당연히 막똥풍은 다치겠죠 이문 열고 방문 열고 방문 열면 바람은 바람끼리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시원한 면은 있습니다 어, 그리고 84B 타입은요. 84B 타입 한번 가볼까요? 84B 타입은 분양 세대가 1073세대 정도를 분양을 해요. 분양 세대가. 그리고 이 단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개 라인에 전부 84B 타입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합은 55세대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84B 타입의 구조를 한번 보면 잠깐 보면요. 구조가 8 4비 타입 구조는 거실이 예? 그 이쪽에 창이 있고 여기에 여기도 창이 있어요. 잠깐만요. 어, 이 보시면 거실 그 창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양면 창이에요. 이 꼭지점이 정면향이거든요 그래서 요 거실은 조용히 그냥 남쪽 해들듯이 오전에는 여기서 해가 들고 오후에는 여기서 해가 들고 조용히 밝은 집은 레이카운트에는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 여기는 하루종일 햇살이 있어요 그리고 양면 창이기 때문에 어, 어떤 그런 햇살에 어, 종일을 해들어오는게 좋고요 5구 타입이나 75B는 양면 창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방에 있는 요 창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낮을 해만 들어오겠죠 그리고 맞 동풍이 안됩니다. 그 타입은 맞동풍 뭐 안되고 한낮을 해두라고 이렇구요. 요건 어, 아쉬운다나 뭐 맞동풍은 포기를 하더라도 종일 밝은등마면같은 그런 장점이 84B 타입에는 있습니다. 그게 있구요 어, 그리고 이 84B 타입은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타입이죠. 어, 현관에 여기 들어서면 수납공간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어, 여기 안방이잖아요. 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침실 1, 2가 어 그리고 베란다 이게 반듯하게 생겨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어 주방이 굉장히 넓게 설수 있죠. 주방이 주방이 넓습니다. 그리고 실외기실이 여기 있죠. 베란다처럼을 그냥 여기를 다 이렇게 저렇게 뭐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넓게. 아까 A 타입은 요 수납을 할수 있는 요 공간이 A 타입은 요 것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이 아까 이렇게 좀 가려서 좀더 좁았었고 84B타입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어이단지에도 라인이 8개나 있기 때문에 A타입은 이단지에 7개 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층우선배정까지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고 저층우선배정이 아니어도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A타입은. 근데 B타입은 문당다 가져간 게 55세대고 여기는 맞동풍이 되는 뭐 그런 거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빠르게 이렇게 짚어드린다고 짚어드려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어, 레이 카운티는 어느 단지 되든 가격으로 그 차별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만 좋은 집이 아니고요. 이 단지는 아까처럼 확장과 옵션을 더하면 7억 5천 선이에요. 당첨되는 금액 수준이. 거기에 프리미엄이 아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6개월 이후에 내년 4월 뭐한 중반 이후부터 5월 말까지는 세율 55%로 전매가 풀려서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죠? 어, 그렇게 거래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7억 5천 당첨이 됐다면, 아, 살만해. 이 금액이에요. 주변 시세 대비. 그렇지만 프리미엄 붙으면 만만찮은 금액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4단지를 한번 노려볼만 하죠. 3단지도 괜찮습니다. 가성비가 2단지 대비 거의 뭐 1억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공략하셔서, 어, 실입주까지 가져가시고 입주해서 만 2년 지나고 비과세 될때 집을 파시면 최대 재테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중간에 물론 어, 뜻다방들도 들어올 거고 내집 마련을 하려고 기다렸다가 6개월 이후에 프리미엄을 주고도 사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타이밍이 다 지난 후에 입주 2년까지 실소유로 가져가셔서 이어 주택이 누리는 그 모든 걸다 누릴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이 자꾸 길어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량하셔서꼭 공청 되십시오. 감사합니다.